미워도 사랑해, 미워도 사랑해. 미워도 싫어도 미워도 사랑해. 미원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 싫어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 뭐라해도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할래요 가끔은 당신 미워도 이유없이 미워도 돌아서면 보고싶은 내겐 손 싫어도 당신 사랑해 미워도 사랑해 미원도 사랑해 미어도해모도 당신만을 사랑할래요 당신만이 사랑할래요 누가 뭐라 해도 당신만이 사랑할 미워도 싫어도 당신 사랑해 가끔은 당신 미워도 이유 없이 미워도 돌아서면 보고 싶은 내겐 소중한 당신 미워도 싫어도, 당신 사랑해. 미워도. 싫어도,